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때는 어, 추억을 만들고 살고 한때는 추억을 먹으면서 산대요. 여러분들은 추억을 만들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추억을 먹으면서 살고 계신가요? 음, 오늘의 주제죠. 우리가 사랑했던 시절 그 사람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같이 사랑했는데 같은 기억일까? 아니면 내 기억은 이런데 그 사람의 기억은? 어떨까 어디 한번 봅시다 카드 골라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카드 다 고르셨다면 저는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실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시절, 그 사람은, 음,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초판부터 사랑, 사랑한 건 맞네요. 음 사랑한 건, 사랑한 것도 맞고, 여러분은 그 추억 속에서 아직도 살고 있나? 음, 근데 그 추억이 아파? 어, 되게 아픈 추억 속에서 살고 있다. 아니 이거 카드가 일곱 장이 뽑혔네요. 음, 여기에, 이게 여러분일까? 이게 그 사람일까? 음, 여러분의 추억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의 추억이 아픈 건지 그 사람의 추억이 아픈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라한 사람은 추억을 아파하고 음, 한 사람은 추억을 후회해요. 여기는 만남 자체를 후회하는 건가? 괜히 만났다 싶나? 어디 한번 봅시다. 기억이 어쩜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지? 음, 그런 거 같아요. 기억이, 어, 기억에 그게 다 다른 거 같아. 여기는요, 일단은 누가 먼저 헤어지자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카드상, 카드상 그건 잘 모르겠고, 이게 정말 미워서 헤어졌는지 갑자기 변진섭의 미워서 미워질 때란 노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 내 또래라면 그 노래 알고 있을 거야 미워서 미워질 때가 그런 때가 오겠지 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봐요 그리고 둘중한 사람은 이 사랑을 후회하는 거다라는 거죠 괜히 만났다 음. 이제는 돌아가기도 그래 왜 돌아가기가 그래요? 상처가 났으니까 돌아간다 해도 옛날은 아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근데 여이 카드의 흐름상 보면은 카드가 바뀔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의 만남을 갖다가 후회하고 있는 건가 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게 참 둘중 하나는 자기 맘대로 추억을 생각한다. 그게 어떻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어 사랑했던 그 자체를 갖다가 어, 후회를 하고 한 사람은 사랑한 것에 대해서 그다 큰 적어는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닥 큰 저거는 없고, 그냥 자기 혼자, 응? 그땐 그랬지. 어, 그땐 좀, 응, 힘들었어. 라는 정도라라는 거야. 뭐 헤어지길 잘했지. 뭘 헤어, 음, 뭐 같이 있어봤자 뭐더 좋은 일 받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음, 카드, 카드를 풀다 보면 나오겠지? 카드는요, 어, 나와 상대가 가끔은 바뀌어서 나오기도 해. 여기는요, 이, 이 메인 카드 있잖아요. 이게 흘러가는 게, 어, 동, 어, 동상 이몽 같다 그래야 되나? 음, 너무 가볍게 생각, 한 사람은 인연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음, 한 사람은 그,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근데 이 상처가요, 여기는 혹시 돈을 안 갚은 사람도 있지 않아요? 어, 받을 것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못 받고 있을 수 있어. 어, 둘중 하나는 그래요. 이 카드상.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나인소드는요, 이 소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소드예요. 어, 그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여기는요 사랑의 상처 사랑의 상처 사랑의 상처 배신 배신 배신 이렇게 곱빼기가 아니라 세 곱이 겹쳐진 거라는 다 거야 그러니까 이 이게 이 카드가 나오면은 둘중 하나는 그만큼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아픈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본다면은 파이브 펜타클이 나왔어요. 이 펜타클은 파이브 펜타클은 후에도 있잖아요. 어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왜 나한테 남은 게 없어? 남은 거는 그 뭐죠?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잃은 마음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카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중 하나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이런 마음이다라는 거지. 한 사람은 되게 가벼워요. 왜 가볍냐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내가 어 뭔가를 갖다가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음 이벤트 같은 거 이런 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어 내가 안고 싶으면 안고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아 편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상처받고 헤어진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8번 카드는요 사랑했지만 어 사랑을 뭐 어느 정도 마음이 있는 채로 떠난다 어쩔 수 없이 떠난다 라고 어고 버, 어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금전을 썼는데 이거 먹튀한 느낌 난다니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이게 금전으로 따지면 은요 줘야 될것 같다가 주지도 않고 간다는 뜻도 있거든요 어, 근데 이게 배신 배신 배신이고 여기 금전에 관한 게 나왔어요 여, 여러분이 금전적으로도 데미지를 입었다라고 나와 그러니까 마음 플러스 금전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진짜 정주고 마음주고 사랑도 줬지만 이제는 남이 되어 떠나 가는 것 그건 둘째치고 어 그건 둘째치고 적어도 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좀 배려해주는 말이라도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은 핑계 대기 급급했던 것 같아요. 어, 자기는 뭐 좋았지 왜이 카드에서 흘러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지출 을 갖다가 더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을 아꼈다라고 봐요. 어, 이 사람을 아끼,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이 아끼고 가꾸는 것에 대해서, 배풀, 베풀, 배풀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 카드에서는 알려주거든요? 배풀다, 그러니까 배풀다, 어떡하다? 어, 항아리 독이 깨졌다, 라는 거예요. 음, 그렇다고 이제는, 어, 여러분 상태가 지금, 어, 그닥 좋지 않다. 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떻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 진짜 나쁜 놈이다 어째 이런 사람을 만났대요 음, 책임감도 없고 그리고 변명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즐거웠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이 돈을 경비를 갖다 다 냈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 봐요 카드가 흘러가는 꼬라지를 탁 보아니.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거야. 그땐참 좋았지. 어, 걔가 나를 갖다가 얼마나 잘해줬냐라는 거야. 나는 음, 너하고 있으면서 그냥 립 서비스만 해주면 됐다라는 거. 이 사람에게도 립 서비스 되게 잘해주지 않았나요? 여러분하고 맛있는 거 맛집 찾아 다니고, 어뭐 저기 마포차 가고 나이트 가고, 어 여기 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쁘다 이쁘다 자기 자기야 자기야 하면서 온갖 입에 말린 말을 갖다가 다 하지 않았겠는가 어, 근데 이 사람은 가진 게 없어요 음, 가진 거라고 딱두쪽두쪽 어, 밖에 없다라는 거야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그냥 폼생 폼사예요 폼생 폼사하고 그냥 지 기분 꼴리는 대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여러분을 갖다가 음, 잘 사주는 나 나한테 잘 사주는 사람이다라고 기억을 해요. 한마디로 호구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그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쉬운 거는 음 그래도 조금 음, 더 있었으면 왜냐면 이 사람이 음 여러분한테 조금 받고 싶은 것도 많고 좀 그랬었 난 그랬었던 것 같아. 어, 그게 조금 여서 분을 떠나서 아쉬운 거는 어떠한 여러분한테서 나오는 어떠한 혜택, 어, 이런 것들은 되게 아쉽다라고 봐요. 곁에 있었으면 그 혜택을 계속 누렸을 텐데, 아 헤어지고 나니까 아쉬운 게 바로 그거다라는 거지. 음. 선생님 저는요. 금전적으로 물론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마음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저는 경제적으로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은 지금 돈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후회의 카드도 되지만 금전적인 손실의 카드도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내가 그이 텅뼈버린 그 통장 텅벼버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뜻도 된다라는 거야. 음. 그러긴 그러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야. 음, 여러분들이 떠받들어 줘서 좋았다라고 하는데. 음. 여러분들이 떠받들어 줘서 좋았어요? 나저기 떠받들어 줬어요. 오냐 오냐 했어요. 어, 그게 너무 좋았대요. 음, 그래도 나는 좀 이렇게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의 인간성이나 뭐, 우리들의 아름다웠던 추억, 이런 거를 갖다가 생각하면은 진짜, 아, 그래도 여러분, 저기 막, 좋은 사람, 아, 좋은 사람 사랑했었다면, 음, 헤어져도 슬픈 게 아니야라고 말해주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은 뭐지? 어,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갖다가 오로지 돈으로 본것 같은데? 음, 여러분들이 실, 어, 이 사람한테 실망해가지고 어느 순간 돈을 갖다가 안쓴거 아니에요? 돈을 안 쓰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본성이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다. 어 그럴 수도 있겠다. 트집, 트집 잡고 막 그랬겠지, 뭐. 음, 이 사람은요, 그, 여러분한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연애를 할때 금전을 갖다가 최우선순위를 보는 사람이다 라는 거야. 돈 없는 사람한는 사귀지도 않아. 지, 지는 돈 없는 주제에.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길이 잘못 들었어. 여러분이 길을 잘못 든게 아니라 이 사람은 클 때부터 이렇게 큰거 아니야 오냐 오냐 하면서 어, 얘네 엄마도 얘를 포기한 거 같은데 음, 나이가 몇 살이든 어, 걔 마흔 걔 살인데요 쉬운 살인데요 뭐 스무 살일 수도 있고 서른 살일 수도 있고 나이에 상관없어요 어, 부모가 포기했어 아유 어떻게 맨날 우쭈쭈를 해 우쭈쭈를 부모는 등골 안 휘나 등골 휘지 어 맨날 우쭈쭈를 무슨 수로 하냐 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반성 같은 거는 없어요 어, 반성 같은 건 없고 아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거는 있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무슨 염치로 어, 여러분한테 돌아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 돌아오면 받아주고 싶어요 응 근데 돌아가고 싶어도 이미 끝났는데 뭐어떡하겠어 이미 끝났다 라고 나오는데 음 그게 그게 완전히 끝난 건가요?라고 묻는다라고 하면은요, 데스 카드가 나와도요, 음, 데스 카드가 나와도 완전히 끝이 잘안 나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간혹은 이 여러분들이 집착 같은 게 살짝 있거든요. 어, 선생님 저 집착 없는데요.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봐요. 내가 말하는 집착이 무슨 집착이냐라고 하면은 내 손대가 간 물건 같은 거, 내가 정들었던 물건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쉽게 버리고 놓는 타입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어떠한 금전적이나 마음적으로 더 베풀어 줬어 베풀고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사람테 우쭈쭈 우쭈쭈 해서 거의 뭐 키운 거지 아들 하나 기른 거라는 다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손때가 이 사람한테 묻었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어 뭐 간혹 간혹 가다가는 그래도 못 잊고 미련이 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증 같은 거지. 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어, 내 손때가 너한테 이렇게 다 묻어 있는데 너 하나하나 그한 걸음걸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 손이 가지 않은 게 없는데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애증이라는 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을 만큼은 다 해줬다 이 씨. 아야 라고 한다라는 거지 응? 이 빙아 그런 거지 응. 몰라요 이 사람은 응. 이 사람은 그런 거를 알수 있는 내구조가 아니야 응. 저기 막 하... 그런 거를 갖다가 알수 있는 내구조가 아니고 여기는요 인연이 끝났다라고 봐요 여기는 저기 막 이게 한 번에 또 끊어진 느낌은 안 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은 싸우고 헤어지고 만나고 싸우고 헤어지고 만나고를 갖다가 한번 이상을 다 해본 커플이다라는 거지 이제 그것도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이 새로운 목표물을 갖다가 발견한 게 아닌가 음, 새로운 목표물을 발견했다라고 봐요 새로운 목표물을 발견하긴 발견을 했는데 음, 목표물을 발견을 하긴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이요 그 접근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일사천리로 하기는 했어요. 근데 거기 그 이상을 갖다가 넘어 서질 못 하고 있어. 왜 넘어 서지를 못하냐라고 한다면은 그 목표물을 발견을 했지만 목표물을 갖다가 잘 모르겠다라는 거지. 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도둑질을 할 때도요 생판 모르는 가게는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그러면 냐 동선을 파악해야 되잖아 그렇듯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자기가 정보를 갖다가 소스를 갖다가 취, 어, 자기가 어, 자기가 얻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도 지금 응, 궁핍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나 나가지도 못하고, 어. 접근하긴 접근했는데, 어떻게 더 발전을 못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기억이요? 어. 그래, 저기, 뭐야, 그런, 어, 솔직히 말할게요. 어, 자꾸 말을 갖다가 돌리려고 하니까 너무 팩폭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말을 더듬게 되네? 음, 좀,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이 상처를 입을까봐, 어. 이 사람은 그냥 여러분을 갖다가 돈으로 봤어요. 음,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야. 모든 사람을 다 돈으로 봐요. 어,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어, 그런 거지. 음,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심성이 어떻다. 뭐 이런 거 하나 안 봐. 날씬하냐, 이쁘냐, 돈 많냐 이런 것만 본다라는 거야. 지는 쥐뿔도 없으면서. 어,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 대한 기억은 그거예요. 그냥 저기 막... 나한테 잘해줬던 물질적으로 잘해줬던 음, 좋은 사람 뭐 이정도 어, 그리고 나 때문에 좀돈좀 음, 썼지 어,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음, 이 사람은 누굴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자기한테는 되게 관대한데요 남들한테는 요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마음적으로나 되게 짠돌이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사람이요. 아까 그, 내가 좀 전에 그랬잖아. 목표물을 발견을 했다고. 근데 목표물을 발견을 하긴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소스가, 제대로 된 소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어떻게 해볼까라는 마음도 있기는 있어요. 어, 마음도 있기는 있고, 여러분들하고, 뭐, 저기, 뭐, 다시 된다는 거는 이 사람도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거는 알고 있는 것 같아 음. 그리고 이 사람이요 지금 그 소스도 없기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 자체도요 어 어떠한 관제 구설? 어, 관제 구설 같은데 지금 휩싸여 있지 않나 이, 사이로 해가지고요. 소문이 그닥 좋지는 않아.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요. 좀 그런 게 있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쩌면 나쁘게 말하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어, 여러분 그 알고 계신 사람 있죠? 어,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했어. 왜안 좋게 얘기를 한대요? 라고 한다면 지가 살아야 되니까. 어 냉정해요 그러면서 좀 뻥구라 좀, 좀 뻥구라 막 쳤다라는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 좀 거짓말도 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양심의 가책은 없어요 음, 그런거 미안해요 양심의 가책은 없어요 이 사람이요 흑폭풍이 온거 맞아요 흑폭풍도 왔고 자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 다시는 안 마실 줄 알고 그 우물에다가 침을 뱉었는데 내가 그 우물이 이제서야 필요하게 됐다라는 거지 그래, 그런데 래그이 사람이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해요 제외하고 싶다 어떤 그 마음 비치는 것조차 엄두를 내지 못한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래도 그건 알고 있는 것 같아 상처를 너무 많이 줬다라는 거지 아 내가 주둥이질 만안 했어 또그다마 괜찮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나쁘게 말한 거 여러분이 다 듣고 어, 다 들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하고의 만남 자체를 갖다가 후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 돈은 돈대로 쓰고 어, 그렇, 그렇다라고 그렇게 카드에선 그렇게 보이는데요. 음 카드에선 그렇게 보여. 그래서 뭐 어쩌겠냐라는 거지 뭐 일은 이렇게 됐고 전 솔직히 이 사람은 돌아오지는 못해요 오히려 더쌤 자업자득인 것 같고 쌤통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리딩이 이따위로 이 풀려가고참 거시기하네 음 리딩이 조금 좋게 풀렸으면 좋았을 텐데 음이 사람 금전적인 문제로 되게 지금 힘들어요 음. 여러분도 이 사람 때문에 금전적으로 많이 피해 입지 않았어요? 음, 금전적인 문제가 막 여기저기서 왜냐면 벌이가 시원치 않아 벌이가 시원치 않고 그리고 어디 가서도 그냥 영혼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까이까 대충 해놓고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뭐 저기 뭐 상사나 저기 뭐 사장님이 이거 왜안 했냐 그면변명하기 급급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금전적으로 많이 쪼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겠다, 라는 거 모르죠. 더 궁지에, 모르면, 궁지에 더 몰리면은요, 여러분한테 연락 올수 있어요. 음, 연락 오면은요, 어, 난 솔직히 이 사람하고 쟤는 반대예요.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 다 눈녹듯이 녹고 사라지는 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길 바래. 이런 그지 같으니까 만나지 말고. 미안해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지 같다 그래서. 근데 그지 같은 걸 그지 같다 그래서 뭐 어떡해. 어, 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데미지를 줘놓고, 지는 또 살아보겠다고, 또, 어, 뭐, 어떻게 어떻게 해보려고 술을 쓰는 게 너무 괘씸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암튼, 일본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시절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음. 어,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너와 내가 물론 사랑한 음, 시간이 있었지만 음, 우리의 사랑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 음,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 그렇지만 참 음, 갈등이 많았었던 것 같다. 어,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음, 내가 어, 나름 나도 어, 너를 위해서 많은 걸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내 행동에 어디가 무엇이 그렇게 어설펐던 건지 왜 나는 네마음 음. 그한 자락을 갖다가 제대로 잡지도 못한 걸까라고 이 사람은 생각해요. 응. 이번 카드는 그래도 아름답다. 어, 아름다워요. 이 사람은 그래요. 어, 여러분하고 이렇게 뭐 술을 마셨을 때든지 아니면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누워갖고 이렇게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사랑했던 순간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음, 그렇게 하고, 어, 그냥 막연함?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약속하지 않아도, 음, 기다려지는 거? 기다려요, 이 사람은. 약속하지 않아도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한테 있는 것 같아. 근데 꼭, 재회를 하고 싶어서 기다린다, 라기 보다는, 그래도 언젠가는 너와 내가 만날 날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어? 사람 냄새 <웃음> 어, 나나 일본 카드 리딩 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난 진짜 난 이런 게 좋아 헤어져도 얼마나 아름다워 이거 꼭 드라마 주인공 같지 않아요? 음 그런 것 같아 근데 왜 헤어졌대? 왜 헤어졌대요? 음이 사람은 여러분한테서 마음을 갖다가 완전 이게 여러분이야 이 사람이야 음. 이게 우리가 사랑했던 시절 그그 그 사람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라니까 그 사람이겠지 음, 음, 아름답다 사람 사람 냄새 너무 난다 음, 그 힘들었던 순간들 음, 네가 인내했던 시간들 음, 고단했던 나날들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어느 순간 내가 너에게 다가가기를 어, 꺼려했다. 너를 싫어해서라기보다는 음, 그냥 뭘 해도 안 되는 시절이었던 것 같아 그때는. 음, 왜 그렇게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는지 뭐가 너와 나한테 그렇게 저긴 어, 막혀 있었던 건지. 음, 내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 알고 있어. 음, 너 많이 아팠지. 나도 너하고 헤어진 너하고 헤어진 음, 그거 갖다가 내가 과연 잘한 건지 그것도 참 의심스럽다.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응. 내가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는 아니야. 어. 뭐든지 어. 너한테 부족했던 것 같아. 늘 부족했던 나. 그렇지만 너는 그게 부족하다 느꼈겠지 모르겠지만 내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어 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힘겨웠던 날들이다. 네, 어, 너와의 사랑이 힘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고단한 어이 사람이 이렇게 몸그 저기 뭐야 몸이 피곤해요 항상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 음이 사람 일 많이 해요? 늦 저녁 늦게 들어와 일일 끝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연애라고 하든 어, 결혼생활이라도 하든 동거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는 그래도 자기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뭘 어떻게 더할 수 있겠냐 사람의 체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내가 살아나가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 사랑한다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안하고 계속 붙어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음. 그래서 네가 많이 참아주고 인내해줬던 거 안다. 어. 어디 한숨 쉰 사람이 너뿐이었겠느냐 라고 그,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폭풍 되게 왔어요. 헤어지고서 잘 사나요? 그거 아니에요. 잘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여기는 진짜 사랑했네. 음. 여러분들이 그립지 않겠는가 음, 찐사랑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너를 사랑한다 해서 너한테 갈수 있지가 않아 내 상황이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너를 다시 만난다 해서 음,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도 없어 그래서 내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멍하니 음, 그냥 지친 몸 저기 막방 구석에 이렇게 방에 이불 펴고 딱 눕잖아요. 요즘은 침대 생활 많이 하죠. 뭐 침대인지 방인 바닥인지 모르지만 암튼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너를 생각해. 음, 그렇지만 뭔가 하, 뭐든 그렇지만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은요, 아, 참 그렇다. 그 뭐, 뭐가 그러냐 라고 하면은 니가 잘 되기를 바래 이것도 아니에요 어 자기가 여러분한테 갈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음. 그렇다고 해서 저기 마이 사람 혹시 뭐 사기 같은 거 맞았나 이 사람 뭐, 뭐지 만 뭐, 사기당한 느낌 나는데 어 무슨 사기 같은 거 당한 것 같아요 그게 뭔 사기인지는 모르겠어 음. 음... 이 사람이 당한 거야? 아니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거야? 음...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요? 음... 뭔 사기인지는 나도 잘 모르지. 그렇지만 그, 그걸 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있었을 때 이거, 이, 이런 거이일 터진 거 아니에요? 음... 어, 대든 일이 안 돼. 아무리 저게도 안 돼. 음... 이 사람은 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냐라고 보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 자기가 여러분한테 다가갈 상황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를 가, 너가 를딴 사람한테 가는 거 어.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것도 못해 어.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게 또안돼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계속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야 이럴 어쩌면 좋아 음 그래서 뭐이 사람은요 지금 금전적으로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여러분하고 다시 어, 만나서 음, 조금 진짜 아직도 사랑이 남아 그 그때도 사랑이 남아 있다면 이 사람은 음, 못다한 사랑을 갖다가 나누고 싶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음, 이 사람 계속 힘들어. 음,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약속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앞으로 너한테 이렇게 해줄거야 약속은 할순 없지만 만약에 어, 만약에 이 힘든 시기가 다 지나간다면 다은 음, 그냥 우연처럼 만나지기를 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연한 어떤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 우연처럼 다시 만나지기를 근데 그때까지 어 그때까지 여러분이 혼자 있을란가? 어... 그렇잖아 이게 언제 해결될 줄 알고 이 사람이 그냥 저기 막 슬쩍슬쩍 여러분 한 번씩 어 이제 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을 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뭐 사진이라도 꺼내서 보든지 푸샤라도 이렇게 보든지 이 사람은 푸샤를 바, 여러분 푸샤를 봤을 것 같아요 음... 아 이게 뭐지... 음, 여기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당한 느낌이 나 자기도 음 뭔가를 갖다가 이제는 자기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잖아 내가 뭐 믿었던 사람한테 뭔가 배신을 당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돈을 갖다가 뭐 빌려주든 아니면 뭘 하, 해주든 그런뭐 자기 명의를 빌려주든 뭐 어쨌든 저쨌든 여기는 명의를 벌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라고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차용증 같은 걸안써 음. 그러니 뭐 저기 뭐 이거 진짜 이건 이건 진짜 떼이고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거 같아요 이 사람은 진짜 힘들지 않겠나 만약에 이게 빚 보증 같은 거라도 섰쓴 거다 라고 한다면요 은 진짜 오래 걸리지 음 쉽지 않아요 되게 힘들어 그래도 꾸역 꾸역 잘가 저기 하네 어 그리고 음, 이 사람은 뭐 허튼 짓할 겨를도 없는 거 아닌가? 정신 너무 없어요. 뭐 허튼 짓은 무슨 허튼 짓이야. 시간 나면 자기 바빠요. 어, 그리고 꿀꿀해 되게. 되게 꿀꿀하고 음, 어느 정도 자기가 그래도 이 지금 일을 갖다가 해결을 하고 주머니에 뭔가라도 좀 쥐고 있어야지 이 사람이 연락이 오지. 이 사람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 같은데요. 만약에 보증이 아니라 그냥, 저, 저기, 막, 쌈짓돈 같은 거, 날린 거라면 차라리 그건 낫지. 보증이다라면 더, 그건 더아니들 노릇이다라는 거지. 음. 믿었던 사람은 누군데요? 라고 하면은 뭐, 이게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뭐, 불알 친구? 응. 음. 진짜, 얘, 친구한테 뭔가, 뭘 갖다 빌려줬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에 대한 미련이 되게 많네 이 사람 지금 멀리 있어요 어, 멀리 있는 거 아니면은 그 저거예요 저기, 막, 그냥, 훌, 어딘가 떠나고 싶다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런 것 같고, 여러분의, 한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무리, 이, 이, 이 국리, 저, 이 국리, 저리를 해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아, 그냥 포기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돌아갈 생각이 없, 어, 돌아갈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 지금, 상황이 계속 안 된다고 나오는데 음 상황이 계속 안 돼요. 도대체 이거 진짜 관제가 단디 걸린 느낌? 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도 힘들다 지금. 마음은 마음은 여러분하고, 어, 사랑, 저기, 막, 계속 사랑을 이어나가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상황이 아니, 상황이 안 된다라고 봐요. 지금 계속 안 돼. 그래서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그냥 내려놓는다라고 봐요. 그냥 내려놓고, 고단한 몸, 어, 그냥 꾸역꾸역, 어, 저기, 막, 그러면서도 계속 마음은 내, 그렇잖아요 머리는 내려놨어요. 머리는 내려놨지만, 마음까지도 다 내려, 마음은 다 내려놓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여러분을 갖다가 내려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까지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굉장히 우울하고요 음, 흑폭풍도 많이 왔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흑폭풍이 왔다 해서 거기에 젖어가지고 거기에 감성에 젖어가지고 야, 수, 울면서 소주 키, 돼지고기 갖고 소주 크, 인생 진짜 자기야 파랑새야 그것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 집에 들어오면 진짜 그뭐 씻지도 뭐, 못하고 그냥 자, 자빠져 자, 자빠졌다 네, 죄송 단어를 쓸게 누워서 자기 바빠 어 누워서 자기 바빠요 진짜로 음.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 지금 이 사람이 이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지도 본인 스스로도 몰라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다 망하는 건원투쓰리지만요 일으켜 세우는 데는요 수년이 걸리고 어쩌면 진짜 그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고 하잖아요 언덕이,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는데 이 언덕 만드는데 평생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뭐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진짜 이걸 어떻게 하지 천사님한테 한번 물어봐 여기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혹시 어, 만약에 기다리는 거 아니면 그냥 이대로 끝내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기다린다라는 말이 없어 그냥 보는 건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상황 이런 거이 음, 사람 지금 이거 꼬인 거이 관제에 해결이 날까요? 이 관제 해결이 날까요? 관제 해결이 날까요? 안 난데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진지 쉽지 않아요 어 쉽지 않아 음 쉽지 않아요 시간이 좀 걸려 이제 뭐뭐뭐 뭐, 뭐 관제가 뭐 이거는 뭘 풀릴 수 있는 관제가 아니에요 어 풀릴 수 있는 관제가 아니야. 어떤 관제인데요?라고 한다면은 어 혹시 보증 승거 보증 승거 보증 쓴거만 아니길 바래. 어 보증 보증을 썼다면요 그거 다 갚을 때까지 이 사람은요 형편이 피지도 않고 연애 연애 꿈도 못고. 응. 어,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달래 가지고 보증을 서달래 가지고 이 사람이 그 보증 서는 사람을 갖다가 망하게 만들었다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망하게 만들었다면요, 이 사람은요 어, 진짜 골치 아프지. 음, 완전 히 쌍욕. 하여간 둘중 하나야 사기를 당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음, 근데 이 사람. 예, 이 카드 이렇게 저기 되는 거 봐서는 사기를 당했을 확률이 조금 더 높겠지? 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그게 아니고요. 그 인간이 바람폈는데요라고 한다면은, 음, 그거, 그, 만약에 바람폈다라고 손 드신 분들은 그거 바람, 그거 잘안 돼요. 그거 잘안 돼. 그리고 바람이라고 보기도 애매해. 응. 여러, 그 바람 펴서 헤어진 거라고 한 사람도 있, 있어요. 있기는 응. 근데 그게 바람이라 보기도 애매하다. 응. 그 만약에 바람 폈다면은 뭐 동창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응. 옛 친구일 확률이 높아요. 응. 그, 뭐, 옛날에는, 그, 그거 있잖아. 그 첫사랑은 찾지 말랐다고. 뭐, 옛날에가 학창시절에 첫사랑일 수도 있고. 암튼, 어, 모르는 사람하고 바람난 게 아니지 싶어. 근데 뭐, 그 사람하고 뭐, 바람났다 해도 이거는요, 이 사람 혼자만의 마음이지, 쌍방의 마음 아니에요. 어, 그것도 끝났어요. 어, 만약에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은 어, 이 사람한테 까였지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 사람하고 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도 어쩌면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뭐, 그, 그, 그, 저기, 막, 그거 안 됐어.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음, 그것도 깨졌다라고 봐. 그러니까, 그거예요 사기를 쳤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바, 바람을 폈다면은, 어, 그, 저기, 막, 그, 뭐, 옛 동창이든 뭐든 옛날에서부터 알던 사람하고 그렇게 됐다라는 건데, 그것도 그게, 뭐, 주변에 있었다기 보다는, 우연치 않게, 어, 우연치 않게 있어서 막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응, 어,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면 가장 확률이 높은 건 뭐냐라고 하면 사기를 당했다라고 봐.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응, 어, 사기를 당한 게 1번, 제일, 제일 가능성 높은 거. 2번이, 어, 사기를 친 거. 어세 번이 어 바람이 난거 어, 그거는 굉장히 적은 확률이다라는 거지 암튼 이거는요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관제라면네 이번 카드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어, 나중에라도 우연히 마주치기를 어, 바라고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 사랑한 거 맞아요 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시절 그 사람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라고 한다면 실망이야라고 그런 것 같아요. 실망이야. 왜 실망이야? 웃기지도 않아. 음, 여기 저기 막양여 이거 저기 막그 저기 막 양다리 걸쳤죠? 어 그런 것 같아. 양다리 걸쳐놓고 뭘실망해야 실망아 이런 우라하 응. 그 저기 뭐야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이 사람 아난 진짜 그 카드 리딩할 때 감정이입하면 안 되는데 이게 감정이입이 되는지 몰라 아 이런 카드 보면 열받아 내가 열받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 사람 여러분 잘 살고 여러분 잘 살고 있어요 이 사람 있고 어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넌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웃음> 잘 살고 있구나 어, 그렇다고 봐. 이 사람은 그래 음 어, 아직도 그러고 살아요 <웃음> 어떻게 하고 사냐라고 아직도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하고 살아 어, 저기 막뭐 어, 결심한 것 같아 어, 뭘 결심했냐 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거 있잖아요 어, 그냥 가볍게 가볍게 어, 오늘 만난 여자가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살기로 한것 같은데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나중에 다른 케이스도쭉 보조카드 뽑으면 다른 케이스도 나와요 이거 액면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 그 저기 뭐 클럽이나 이런 데가 유부녀 헌팅 하려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음. 굳이 뭐하라 이 사람 그런 것 같아요. 너한테 어, 물론 너를 사랑한 거 맞아라고 그래요. 너 사랑한 거 맞어. 뭐 사랑하지도 않는데 못하라 만나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는 뭐 사랑한다고 만나고 뭐 사랑 안 한다 그런 거안 할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어, 인생은 짧고 여자는 많다. 뭐 이런 거? 만약에 남자가 뽑았다면 인생은 짧고 어, 남자는 많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인생은 짧아. 응. 어. 그저 그막왜꼭 정해진 사람하고만 사랑을 나눠야 되냐라는 거지. 너 너에 대한 기억? 어, 너는 뭐나 아니어도 잘 살잖아. 어. 넌나 아니어도 잘 사는데 내가 굳이 왜너 걱정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음아 그냥 원썸 투썸 쓰리썸 막 이렇게 하고 놀고 싶어 그러니까 너음 너도 그냥 니네 인생 잘 살아 너도 니네 인생 편하게 살아 나도 이렇게 그러고 서로 길에서 만나면은 뭐 우리가 뭐그 대단하게 원수진 것도 아닌데 어, 대단하게 원수진 것도 아닌데 인사나 하자 어 그렇게 하고 얘는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한테 제안을 했을까 이걸 음. 야 그래도 우리가 저기 한저 싸운 적이 있고 막 이런데 어? 그런데 그래도 우리 가끔씩 만나서 음, 그냥 엔조이 같은 거 하면 안 될까?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음, 가끔씩 만나서 엔조이 같은 거 하면 안 될까?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 치라고 한있인 이런 미친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 열을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가고 소리한 거는 잡빠졌대 야. 씨. 야, 꺼져 이런 것 같아 아뭐 그게 뭐가 어때서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어때서 그냥 짧게 짧게 만나고 사자인데 뭐하라 어, 어, 누구한테 엮여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사냐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야나 솔직히 내가 너 솔직히 니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나 원래 이런 놈이었어 어나 원래 이런 놈이었는데 어너 만나고 내가 너랑 정착하면서 너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니까 솔직히 그거 짜증이야 너하고만 얘기해야 되고 이 세상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 물고기 잡지도 못하고 잡아난 물고기에다가 밥 주는 신세 너 그거 생각되게 봤어?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그거 되게 짜증나는 일이야. 네가 만약에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였다면 내가 슉 나서 잡으러 갔겠지만 넌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인데 내가 거기다가 갔다가 뽀하라 뭐 밥을 주겠냐. 너 사랑했냐? 널 사랑했냐? 안 했냐라고 그런 거 묻지 마. 내가 아까 사랑한 거 맞다 그랬잖아. 사랑한 거 맞으니까 내가 너한테 묶여 있었지. 어, 얘는 그런 거할때 너한테 묶여 있었지. 음. 근데 뭘 어쩌겠냐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솔직히 나아 너랑 헤어지고 후 폭풍이 온 것도 사실이야 응. 너랑 헤어지고 나서 뭐 진짜 뭐물 만났지 어, 물 들어온 김에 노저노저라고 어, 별의별 여자 다 만나봤어 어, 별의별 여자 다 만나보고 진짜 자유연애 한번 해봤다 남들 해보는 그 미친 짓한번 해봤다 어. 그런데 그게 미친 짓을 하면 내가 기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되게 기쁘고 즐겁더라 어, 처음엔 기쁘고 즐겁고 아이 진짜 어 즐거운 인생 어, 어, 예 그거였어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마음이 허탈하지 너 이거 무슨 마음인지 알아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음. 그냥 이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 심정이 그런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여러분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요. 이 사람은 그냥 즐거웠대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스스럼 없이 그냥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이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왜, 진짜 별 미친놈을 봤나? 야! 이러는 거지. 꺼져. 어, 꺼져. 꺼져. 어, 후, 꺼져. 이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 너는 솔직히 내가 딱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넌 너무 이뻐. 음. 넌 너무 이쁘고 아직도 이뻐. 어. 내 기억 속에 너는 이뻐. 어. 밤하늘의 별 같애. 그런데 왜 헤어졌냐고 라 한다면 이게 뭐, 솔직히 내가 이렇게 바람기가 많은데 네가 몰랐었던 거야. 내가 바람기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정착을 할 수가 있냐. 어, 난 솔직히 너가 너무 좋고 이뻤기 때문에 너를 사귄 건데 나너 사귀면서 솔직히 좋은 점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그 영혼으로 사는 것도 어, 동경했었어. 어, 동경했, 동경했었고, 아, 진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던 거 맞아. 어, 그런데 참 사람이 참딥다간사하다 사람의 마음이. 내가 그렇게 너를 떠나서 이렇게 마음대로 살수 있고, 어쩌고 저떠고, 아, 하는데, 마음 안구석이 허전하고, 네가또 생각이 나, 나더라? 어, 이, 다른 사람도 이러더냐? 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 얘는 조금 성격이, 막, 어, 그래도 좀 그렇 어이거 갖다 좋다 그래야 돼 나쁘다 그래야 돼 여성 평력이 심한 거 맞아요 여기는 어 여성 평력이 심한 거 맞고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이 조금 후폭풍 비슷한 게또 오고 약간 공황장애 같은 거 비슷하게 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개중에는 공황장애가 왜 왔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거야 나도 모르지 음 어, 여기 보면은 어 공황장애 같은 게 왔다 라고 보여져요. 음뭐 타로카드에서 그렇게까지 뭐그 사람은 왜 공황장애가 왔나요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또 뽑아야지 지금 주제가 아니라서 음 아무튼 그래. 그리고 이 사람이요. 겉으로 볼 때는 조금 명랑해 보이고 막 이러는 건 있을 수 있어도요. 원래 이 사람 자체가 어, 혼자 있으면 은좀 음침하고 잠수를 갔다가 잘 타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정기복이 이 사람이 조금 있어. 어 감정 기복이 조금 있, 말은 조금 있지만 좀 감정 기복이 꽤 있어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왜 그러면 왜 그래? 뭐 사주에 기문간살이 있겠지. 뭐 인미 원진이든 어, 사주에 그런 게 있겠지. 그게 있으면 어떤데요? 라고 한다면 사람이 그좀 우, 뭐 저기, 조울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성격에 기복이 심할 수 있고 아니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성을 갖다가 막 탐닉한다 그래야 되나? 뭐한 군데로 꽂혀 어, 둘중 하나야. 뭐한 군데 꽂혀서 미쳐서 막그 마니아들 있잖아요. 막 도, 곤충은 마니아 해갖고 집구석에 쟤다 곤충인 거 그러니까 정상 범위를 벗어난 거 있잖아. 뭐술 마니아라든지 성그 성관계 마니아라든지 아니 면은 훔쳐보는 거마니아들이다 귀문간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말도 잘하고 뭐그 재치도 있어 보이고 막 이러는데 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성격들 있잖아. 어, 잠수를 잘 타. 그게 어, 그리고 그게 이 사람이 이거는 성격이 고쳐줄 수 없는 것 같아요. 팔자에 타고난 거라서.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잠수를 타고 막 어떠한 그 장애 같은 게 있거나 뭐 정신적으로 어, 막그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런 게 있다라고면 밖에 나가가지고 그거 갖다가 성적 관계로 해서 푸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얽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을 갖다가 좋아했냐라고면 좋아했어요. 여러분하고 있으면서 참이 사람은 즐겁고 마음이 편했다라고 알려줘요이 사람이 기억하는 여러분은 그래. 응. 그렇지만, 이 사람 자체, 자기 스스로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 나를 갖다 힘들게 하는 것들을 갖다가, 거기서 이 사람은 나오지를 못해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의 이런 점을 갖다 그냥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솔직히, 멀쩡한 사람이, 사주에 뭐 귀문간살이나 원진살 없는 사람이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어 똑같이 원진살 이 있자면 둘다 히스테리 돼가지고, 그냥 아주 하나는 이쪽 방, 하나는 저쪽 방에 있을 텐데? 음.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민해지거든. 음.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 어떡할까? 어, 어떡할까? 어디 한번 봅시다. 이 사람. 사람은 뭐 어떠냐라고 한다면은요, 뭐 나쁘지 않지. 음. 머리가 좋아 일단은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도 좋고 이 사람이 예를 들자면 어떠한 집안이 좀잘 살아서, 뭐, 이렇게 서포트 같은 거 해주잖아요? 어, 창의력이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음. 그, 저기, 막, 예술 쪽에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만약에 이 사람이 집안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뭐, 어, 부모가 그런, 야, 이 사람의 재능을 갖다가 밀어줘도 되지. 이런, 사, 이런, 이런 사주가요. 연예인들이나 이런 무당 사주지. 한마디로 말하면. 음, 촉이 남달라. 음. 그래서 그래요. 조금, 융화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갖다가 보고서, 뭐라고 그래요? 저기, 막, 개성이, 좋게 말하면 개성이 강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똘끼가 있다라 그러잖아요. 어, 똘끼가 있지. 음. 근데 뭘뭐 이렇게 막, 똘끼도 나쁘게, 이 사람은 똘끼가 나쁘게, 그, 나쁘게 반영된 사람은 아니에요. 음. 이사람 여러분하고 그냥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음, 연락 왔어요 혹시 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하고 다시 뭐 어떻게 만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그 저기 막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 푸샤를 갖다가 딱 바꾸면 금방 알아들어 음 다시 만나고 싶으면 근데 다 연락이 올까요? 라고 한다면은 아마 연락이 올 공산이 어, 안올 공산보다 크지. 음, 안올 수도 있지. 관계가 진짜 어, 완전히 끝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보는 거예요? 라고 하면 안 오지. 그렇지만 아직까지 사랑이 남아있다면 오겠지? 어, 사랑이 남아있다면 온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에 대한 욕망은 가득해. 어, 그, 저기, 만뭐 무슨 욕망이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거, 여러분의, 여러분하고 어떠한 그 진실한 대화를 갖다가 해보고 싶은 그 간절함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표시를 내기는 조금 힘들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 진짜 정신적으로 약간, 음, 우울증 온것 같아요. 어 우울증 와서 왜 우울증이 왔을까? 음 이건 뭐 이런 걸로 막 풀다 보니까 마음이 공허하지 남자들도요 그 진, 남자들도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그 뭐지 그 매일 매일 막 여자 바꿔가면서 뭐 원나잇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진짜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 음, 이 사람도 여러분하고 헤어져가지고요. 어, 미친 듯 노는 사람도 있어. 사람에 따라 경중 어, 경중에 다 달라요. 경중이 다른데 그래도 여러 사람 만나 봤어요. 가리지 않고. 근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 마음에 공허함만 쌓여가고 음, 남은 게 더러운 기분만 자꾸 남는 거야. 누군가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그 자기의 이런 그 뭐지? 음, 막 어, 눌, 억눌리는 이런 마음들을 갖다가 그런대로 다 해설을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그 감정의 찌그러기가 그대로 자기한테 다 쏟아지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요 조금 그냥 냅둬봐요 음, 냅, 뭐 냅두면 뭐냅 지가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겠지 음, 냅둬도 돼요 라고 하면 푸샤나 좀 바꿔요 이 사람하고 추억이 있는 그런 푸샤로 음. 지금 현재는 딱히 이 사람이 돌아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음. 진, 지, 저기, 뭐, 정이 못 있겠다면 자기가 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야 될것 같은데요? 음. 내버려 두면 오나요? 라고 한다면, 지금 뭐, 여러분 생각 겁나게 하고 앉아있는데, 뭐. 음. 겁나게 하고 앉아있지만, 이 사람 자체가 워낙, 음, 잠수를 잘 타는 사람이라, 바꿔놓으면 연락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는 볼수 없지 다 같은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니니까 어느 날 갑자기 노, 여, 연락이 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언 받아주는 거고 뭐안 주면 못 받아주고 그런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결심하고 연락 올수 있어요. 음, 뭐 헤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때를 갖다가 활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사람이 행동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푸샤만 계속 바꿔줘요. 이 푸샤, 여러분의 푸샤를 보고 있다. 이 사람하고 같이 갔던 장소라든지, 이 사람이 사준 뭐, 액세서리라든지, 그런 거딱 찍어서 딱 올려놔. 어, 그럼 연락이 오겠지.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난너 기억하고 있어란 뜻도 되는 거니까. 음, 뭐, 여, 어, 제, 선생님 몸년세가 했지 제가 먼저 연락하긴 그래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볼 거다라는 거죠.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시절 그 사람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디 봅시다 음 저기 뭐이 사람은 여기 롱디였어요? 음 롱디가 아니면 뭐 아니면 이게 뭐지? 음. 어떻게 기억하냐, 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나와? 음, 왜요, 라고 한다면은, 허, 이 사람은 뭘 기억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뭐 성격이 이 사람 왜 이래요? 음, 이거 이 사람의 캐릭터가, 이 캐릭터 자체가 장난이 아닌데? 여러분, 와, 힘들었겠다. 힘들었겠다, 진짜로. 어, 쉬운 사람 아니에요. 어 쉬운 사람 아니고, 어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라고 한다면은 어 항상 음, 그냥 마음 그 항상 그 뭐지 그 저거 뭐지 조율해야 했던 어 그게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 항상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하고 싶으면은 좀 이렇게 줄이고 뭐 여기를 갔다가 가야 된다 그러면 조금 조정하고 그러니까 항상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너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뭐 이랬던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뭐이 사람은 음 사랑했던 거 맞아? 어, 항상 자기는 떠나고 싶었대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답답했다라고 알려 주는데. 음. 답답했대요. 항상 떠나고 싶었고 그냥 그 둘이서 그 그러니까 맞춰 조율이랑 맞아 맞춰 나가는 거 있잖아. 너는 이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하고 어, 둘이 그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게 너무 어 답답했었대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뭐 처음에 뭐 사랑했으니까 같이 저게 있겠지. 그렇지만 매사에 뭔가를 갖다가 어, 조정하고 뭐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내 세계가 어그 진짜 그, 그, 음, 감옥에 갇힌 것 같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어, 매번 너하고 이거는 하, 하 뭐, 이거는 하지 말해라 저거는 하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 할게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런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대 이 사람은. 음. 근데, 뭐, 지가, 뭐, 뭐가 힘들어? 응. 음. 이 사람 그렇게 힘들 사람도 아니구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겠구만. 음. 아, 이 사람이. 그런데, 어, 자기는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너무 제약이 많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 기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음. 그니까, 연애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음, 그냥 편하지 않았다라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 그, 그러고, 자기 성격이, 자기 성격이,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부들부들하고, 어, 그, 저기, 막, 그런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 내 표현 자체나 이런 것들이, 너한테 거슬렸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표현 하나, 하나 때, 하나, 하나, 내가, 네가 기분 나빠 할 때마다 설명해야 되고, 어. 그런, 그런 것들, 그게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너와, 너한테 모든 대화를 갖다가 맞춰줘야 되는 거? 어. 그런 게 자기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지도 않은데 즐거운 척 해야 되는 거? 이 사람, 왜, 왜, 왜 이럴, 있다, 이럴 생각을 하지? 응. 음. 이거, 아까서부터 계속 이런 내용들만 나와. 맞추는 게 힘들었다라는 거야. 대화서부터. 어. 자기가 바랬던 연애는 이런 연애가 아니었다라는 거지. 어. 어떤 연애를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음. 그래서 자기가 상상했던 연애는 달콤하고, 뭐, 그래도 자기가 뭐, 그 뭐지? 아까 그러니까 즐겁고 재밌는 그런 연애였는데 이게 좀그 무슨 거래처럼 나나 음, 나, 나도 이거 안 할게 너도 이거 하지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너무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음 그게 말이 되나? 그니까 이게 동상이몽인 건가? 이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매번 그렇게 해야 됐다라는 거지 뭐 사랑이 거래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리 같다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닌가 음, 이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 익숙한 사람은 아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음,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한다면요 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어, 근데이 사람이 어... 그것이 답답하고 맨날 그 맞춰나가는 게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게 정작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없으니까 뭔가 이게 어, 이게 아닌데, 어,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없으니까 너무너무 어, 좀 허전하기도 하고 내가 바랬던 건또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음, 몰라요. 그냥 일단은 다 만나서 얘기를, 얘기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아닌가? 아니면... 만나는 동안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조율하고 맞춰나가고 그랬, 그랬다든지 근데 이 사람 성격 맞추기 어려운데 음, 맞추기 어려워요 이 사람은요 자기 시간을 갖다가 존중해 줘야 돼요 음, 자기, 시장을, 자기 시간을 갖다가 존중해 줘야 되고 어...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좀이 사람 말을 갖다가 조금 세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말을 좀 세게 해. 근데 그게 어떤 아기가 있어서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말 번세가 그렇게 세요. 음말 번세가 세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 다시 뭐 된다 하더라도, 뭐 이거 고쳐질 성격 아니지 싶어요. 이 사람 고쳐지는 성격 아니에요. 음, 그냥 여러분이 맞춰주던가. 여기는 연락이 왔을 수도 있겠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나 기억들이 그런 게좀 답답하고 힘들었지. 매번 음. 자기가 이게 좀말번세나 이런 게좀 세고 생각하는 게좀 남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나만의 시간을 갖다가 갖고 싶어 하고 연락 자체도 남들처럼 그렇게 달콤하게 티키타카가 이게 잘안 돼. 이사람들 그걸 갖다가 노력을 안한건 아니에요.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는. 그렇지만 그게 계속 이어질 수 있냐 아니지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의 본연의 성격이 나와버린거죠 이 본연의 성격으로서는요 이게 참 그렇다 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 그 뭐지 마음을 갖다가 확확 해볐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몇 명이나 그걸 갖다가 인정하고 수긍을 하겠냐 라는거지 그게 안된다 라는거예요 음. 항상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 여러분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음, 지금 끝난, 끝난 건, 끝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아직 너를 갖다가 완전하게 내내 내보, 어, 마음속에서 내보내지는 못했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라고 했냐면은 처음에는 너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달려갔지만 음. 그렇다고서 연애라는 걸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구속이 되는 거내 자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숨 막힌 어, 숨 막히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걸 갖다가 제대로 내가 느끼질 못했고 사랑이 이런 거야라는 생각만 들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너하고 같이 어, 어떠한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너는 그래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관계는 그냥 각자 어, 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지냈던 게 아닌가. 너로, 너하고 너 이미 끝났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내 맘속에 뭔가가 남아있는 것 같아. 그게 무엇인지 나도 그건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음, 내가 한번 곰곰이 나도 생각을 해봐. 이 이별이 제대로 맞게 된 것인지 아, 내가 음이 사람한테 연락 왔죠. 내가 말하는 게내 멋대로이고 그런 건 맞아. 그래서 네가 매번 실망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이걸 갖다가 어 너한테 용서해달라고도 했잖아. 봐달라고도 했잖아. 이해해달라고도 했잖아. 어. 그 조금만 이해해 주지 그걸 갖다가 왜 이해를 못하냐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풀리 다 풀리고 하는데 매번 네가음 내가 너한테 내, 왜 내가 혼자 있고 싶어 하는지 매번 설명하는 것도 힘들다 그리고 너를 갖다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너 몰랐냐? 라는 거예요. 어. 이게 사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집착인지 사랑인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너에 대한, 어, 마음이 내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걸로 봤을 적에, 아마도 이게 사랑이 아니지 않겠냐? 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런 거, 이 사람 여러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는 게, 표현이, 어, 어떻게 보면 좀, 어 너무 군대식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종잡을 수도 종잡을 수도 없어요. 어, 종잡을 수도 없다. 근데 그것도 참 그렇다. 어 왜요라고 한다면은 왜 그랬는지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인가 과연? 응? 이 사람이 과연 이럴 사람인가? 왜 그랬는지 알겠네 왜 자꾸 잠수를 탔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계속 다 여러분들이 꼬치꼬치 왜 캐물었는지 음이 사람은 왜 그렇게 밖에 할수 없었는지 이제야 알겠네 어, 나는 지금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참 이해가 안갔어 그게 왜 답답하지 음이 사람은요 다른 누군가가 있어 음. 뭐, 기러기 아빠라든지,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하고 처, 아내하고 처, 아내가 처지. 아, 처자식 멀리 보내는 그런 거,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처자식이, 저기, 막, 다른 멀리 있다던가, 그, 근무하는 것 때문에, 좀 멀리 떨어져서 지냈다던가 그런 확률이 조금 있지 않겠냐. 어느 정도요라고 하면 꽤 높아. 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꾸 잠수를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자꾸 이건 왜 그랬어 저건 왜 그랬어 하고 물어보는 것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솔직히 변명하는 것도 어느 선에서 이렇게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은데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이게 고단수가 아닌가? 어, 고단수지 왜 그러냐면은 하이 사람이 그냥 딱딱 말을 잘라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더 물어볼 수도 없, 없지 왜 그러는지 그냥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라던가 나만의 시간을 그냥 갖게 해줘 내가 이럴 때는 뭐 문자 하지 마라던가 그래서 그때 문자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까똑 소리 안 나게 하는 거 있잖아. 소리 안 나게 해버리든가. 그래가지고, 아니면 비밀 까똑을 쓰던가, 아니면 전화가 두 개던가. 암튼, 그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두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음. 그래서, 이게, 이게 두집 살림인 거 알고서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난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냥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내자 그러지 않았어요? 음, 그런 거 같은데? 음. 나는 왜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 처음에 뽑으면서도 나도 맥락이 이해가 안 갔거든? 음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이제서야 조금 음, 실마리가 풀린다. 어, 실마리가 풀.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사랑 사랑한 거 맞아요. 음 여러분 사랑한 거 많고 여러분 곁에 두고 싶었던 것도 많고 여기는 저기 막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용돈도 주고 막 그랬던 거 같은데. 어,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옷, 옷도 사입으라고 해서 돈도 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렇게서라도 붙잡아두고 싶었겠지. 음. 그렇게서라도 붙잡아고 싶었겠고, 이 사람은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무엇을 후회하냐라고 한다면은, 헤어진 거? 음, 여러분하고 헤어진 게, 음,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근데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음, 말이야 방구야 음, 난 그렇게 먹고 싶은데 아니 뭘 어쩌라고 어, 그런거 같아요 이 사람은 둘다 어. 아내는 아내대로 이게 아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혼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뭐 뭔가 미래를 같이 하기로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두개다 가져가고 싶은 것 같은데 그 어느 하나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후풍이 왔는데 와 미친다 진짜. 이걸 어떻게, 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꾸겨야지? 진짜. 그, 그래, 무튼 그래요. 어, 뭐, 어떡하겠어. 음, 뭐, 진짜인가요? 라고. 몰라. 카드는 그렇게 나왔어. 카드는 그렇게 나왔고. 뭐, 이게 뭐, 다 맞겠습니까? 제네랄인데. 맞는 사람이나 맞겠지. 어, 그리고, 어, 만약에, 어, 제가 오늘 댓글을 읽었거든요 어떤 댓글을 읽었는데 그 댓글에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내가 한 말이 설마 그랬대요 근데 몇 달이 지나서 내 말이 다 맞았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몇 달이 지나서 들어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아 모르겠다 <웃음> 아유, 진짜, 아, 작정하고 속이는 데야, 뭐, 저, 저, 뭐, 다, 뭐, 어떡하겠어. 어, 작정하고 속이는 데야, 뭐, 어쩔 수 없지. 어, 그래도 여기는 헤어진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잘 헤어졌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하고 계속 있으면은, 나는 항상, 어, 그늘에 있어야 되고, 내연녀, 내연남이 돼야 되고, 어 그렇잖아 내 남자고 내여잔데 어디 팔짱 끼고 쟤네고 다닐 수도 없어 가족 모임에도 갈 수도 없어 나는 항상 숨겨진 사람으로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평생 계속 할수 있어요? 음 못하지 그렇다고 이게 솔직히 이게 얼마나 그 심적으로 상처받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어 내가 어디 가서 떳떳하게 연애한다고 말도 못하잖아 아니 그렇습니까?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해요 이거를. 처음에야 뭐 내가 속았다 쳐도 나중에 알게 되면 그렇잖아. 어,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속은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니까 잘 헤어지셨어. 음, 뭐내 인생도 중요하지. 뭐이 사람이야 뭐 정해진 사람 있는데 뭘뭐나못허 네, 뭐, 가겠어. 그 사람 버릴 것도 아니구만. 어 버릴 거 아니에요. 어, 왜안 버리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도 좋아해 <웃음> 진짜 대박이다 아 어, 대박이다 라고 봐 어, 어쩔 수 없죠 뭐. 네 4번 카드 리딩 이, 어떻게 기억하냐 라고 한다면 은 음, 사랑하는 사람이 다뭐 딱히 뭐 어디가 이뻐서 그런거는 보이지 않아요 어 그런건 보이지 않고 처음에는, 뭐, 그게 답답했다, 저댔다, 그랬는데, 그 카드가 그렇게밖에 안 나왔어. 근데, 그런, 그런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는 거지.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그, 어떤 기, 기 사랑에 대한 기억보다는, 여러분들하고 헤어진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너무너무 커요. 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 좀 해보고 싶고, 어, 여러분하고 여러분한테 달려가고 싶고, 그렇지만, 어, 저기 그저단 쪽을 정리할 마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정리할 마음 없어. 음,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얘기하고 싶고, 어, 아직도 난널 사랑해라는 거야. 이런 뭐, 이게 말인지 방군지 잘 모르겠다. 암튼. 네, 4번 카드 리딩 잘 헤어지셨고요. 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어, 저는 저기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